아 요번에 좀제 못했죠? 생각만 한번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힘의 길 이제 걸 생각하면서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해야 되는 게 상대 바텀 라인과의 상성을 생각해야 되고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글을 빨리 불러서 오브젝트를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요. 아니 바텀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딱히 내가 바텀에서 할 일이 없을 때 로밍을 가는 거고요 15분쯤 지나면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운영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서포터는 다른 라인에 비해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킬잘 먹고 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들이받기 시작하면 말려서 이제 용이나 바론 이런 거를 오브젝트를 챙기는 거 진정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고 시야 잘 잡고요 오케이 이 정도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팀원들 싸울 때 말리는 역할은 제가 못해요 왜냐면 전투 채팅을 끄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아! 스펠 체크! 적어도 내 라인에 어, 스펠 체크는 해줘야 된다 e스포츠 아카데미 김태양 코치님에게 배운 지한 달이 딱된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언에서 브론즈 3까지 오긴 했지만 앞으로 한달 안에는 실버를 가야 우리 또 코치님한테 보답을 하는 게 아닐까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나 마오카이 할거고요 밴은 일단 노틸 제가 고정 밴이거든요 아니 뭐 솔직히 티어 올리려면 제가 듀오로 박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늘어 우리 김태양 코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어 그냥 들이박아서 티어는 올릴 수 있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만 봐주고 갈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봐주고 갈겁니다 왜 갔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렌즈때문에 왔다 어? 렌즈때문에 왔다 이런거 얘기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오해하거든요 친구들이 또 화나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면야 이제 그만하고 안해? 우리 바텀가? 간다? 아씨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땡기자 앞에라 땡기자 땡기자 우리 땡기자 이렇게 일로일로 일로 이렇게 땡기자 어. 어, 땡겨서 하자 어, 고마워 친구가 말 들어줘서 땡기자 내가 봤을 때 우리 너 지금 아니야, 너 지금. 그래서는 안될것 같아. 자, 제 쟤, 이제, 저, 그렇지, 그,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그렇지. 그 정도만 해. 요런 거 박아줄게, 요런 거. 그렇지, 앞에라. 됐어,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좋았어. 괜찮아. 우리 땡겨야 돼. 우리 땡겨야 돼. 앞에라,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쟤네들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앞에라, 너, 네가나대면 내가 널 유기하는 것 같잖아. 난널 유기할 생각 없어. 널 도와줄 거야. 근데 네가 우리 계획대로 해야지 라인 땡겨서 먹자니까 나 갈게 아펠아 나 지금 갈게 우리 지금 좀 손해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우리 아펠 아펠 나대지 말고 어 아펠 잘하고 있어 여기 뭐하는거야 자 됐죠 자 그렇지! 그래 해내! 해내! 해내! 해내! 어이치! 자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죽지마! 살아! 아,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었어 아 요번에 제가 못했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도 대포 먹었어야 되는데, 실수 있죠? 자, 천천히 다시 만들어 가면 되지. 그렇지. 야, 무무 왔어. 자, 앞에라, 무무 왔어. 너무 그렇게 노골적인 무빙은 저 녀석들이 눈치를 챈단 말이야. 아, 갔네? 아니네. 없구요. 아, 있네요. 아까 이블린이 밑동선에 보였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없어. 지금 여기 없는 거야. 좀 깊게. 이런데도 하나 해줘요 첫판이라 그런가 필수가 좀 많네요 와아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 판테온이 합류가 너무 유리한 괜찮습니다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너 합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난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킬을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 적은 <목소리> 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이거. 그 되게 아이고, 아이고, 난. 됐어. 원딜 살렸어. 아, 원딜 살렸어. 내가 살린 거야. 근데 지금은 원딜을 살리는 게 그렇게 큰 그런 큰 활약은 아닌 것 같아.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못 봤어, 이블린, 여기? 봤나? 이블린 갔나? 이블린 여기 있잖아 갔나새끼 아니, 근데 선생님들 이거 진짜로 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제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라, 오자 하자, 이거, 하자. 전설적. 아이, 미친, 저, 아이, 이거, 뿔 발라놨나, 산태온 저 새끼. 맨날 와. 앞에, 미안해. 아겠습니 빵테 왜 이렇게 와? 아니 탑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씨... 죄송한데 여기 창기가 됐어요. 지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씨 선생님! 어, 700골 먹었어. 카타 700골 먹었어. 근데 왜 앞에 카타가 먹었을까? 미래가 없는데. 아, 어떡하지. <웃음>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친구들아. 우리 마음이 통했네? 헤 돼. 네, 나랑 고생한 아펠리어스 줄게. 네. 잘해서 주는 건 아니고. 아, 나 브론즈 단빵점 됐는데? 죄송한데 상세정보보기 한번만 <웃음> 아니 우리 환빌보다 <웃음> 아니 우리 원딜 보다 딜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서 절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서포 솔랭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듀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 1량 2등 서폿 마오카이 말 됩니까 이게? 보여드린 거죠 아까는 듀오보다 솔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게 말이 이게 안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듀오까지는 솔랭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솔랭이죠 뭐